안녕하세요. 나연언니아입니다. 책 읽는 언니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읽었던 나는 연계를 보고 왔다 2장인데 이장이 길어서 두 번에 나누어 읽을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2장 연계 전부 1. 연계란 어떤 세계인가? 내가 최초로 영계에 들어갔던 다음날 일이었다. 나는 어디에선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눈을 떴다. 너 새로운 영이여. 새로운 영이여. 그 목소리는 어제연 영계에서 내가 처음으로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 목소리는 아주 먼 데서 들려왔다. 나는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목소리의 주인공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내 눈에 띄지 않았다. 새로운 영이여 잠에서 깨어났는가. 갑자기 나의 귀전에서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는가 했더니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는 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났다. 이런 방법으로 출몰하는 것이 되풀이되므로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내가 새로운 자라고 해서 놀리는 것이요. 당신은 처음에는 먼 데서 말하는 것 같은 목소리를 내어 마치 먼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음에는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나니 장난이 좀 지나치지 않소. 그는 희미하게 미소지으면서 말했다. 그대는 그렇게 화를 낼 것까지는 없소. 내가 먼데 있었던 것은 사실이오. 나는 지금 당신 눈앞에 있지만 조금 전까지는 사실상 굉장히 먼 곳에서 당신에게 말을 했던 것이오. 나는 지금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급히 달려온 것이오 나는 그를 날카롭게 쏘아 보았다 내 눈에 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은 하지 말라는 나의 비난에 내색을 알아차렸는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나의 기분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었다 당신도 머지않아서 이러한 기이한 일을 이해하게 될 것이오 지금 나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탓하지는 않겠소. 나는 지금부터 당신에게 영계의 여러 곳을 구경시켜 주겠소. 1. 영계의 광경 그와 나는 영계의 높은 산봉우리 위에 서 있었다. 그가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으로 보는 영계의 경관에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서 있을 뿐이었다. 나의 눈알에 펼쳐진 광경을 다음에 적어보겠다. 그것은 참으로 장대한 경관이었다. 내가 서 있는 왼쪽 방향 저 멀리에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은 빙산들이 줄지어서 나의 시야를 가라막고 있었는데 그 봉우리들의 높이라든가 한없이 길게 이어진 산맥의 모습은 내가 이제까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거대하고 장대한 것이었다. 이 연봉이 내가 있었던 왼쪽 방향으로 보이는 가장 먼 경관이었는데 그곳까지의 거리는 나에게는 이 세상의 땅 위에서 보는 빛나는 별까지의 거리보다도 훨씬 더 멀게 생각되었다. 이 연봉은 나의 시야의 왼쪽으로부터 중앙을 향해 뻗어 꼭 내가 있는 곳의 정면 근처에서 끝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산맥 끝에서부터는 더욱 먼 곳으로 파란 바다와 같은 것이 퍼져나가 있었다. 그것이 어디까지 퍼져 나가 있는 것인지 더먼 곳은 나의 그 당시의 시력으로는 희미할 뿐 보이지 않았으므로 알 수가 없었다. 바다의 오른쪽으로는 사막과 같은 것이 있었고 그 사막에는 바위산이 혹은 높게 혹은 낮게 각가지 형태로 솟아 있는 것이 보였다. 사막이 나의 시야의 정면에서 오른쪽 끝에 중앙 근처에서 끝나자 또 그곳에서부터는 산들이 하늘을 향해 깎아지른 듯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 산들의 높이도 먼저의 빙산처럼 높기는 했으나 훨씬 더 온화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산에는 땅에 있는 산들처럼 나무나 풀이 무성해서인지 녹색을 띄고 있었다. 이상이 내 시야에 들어온 경관이었는데 나와 이단맥과의 사이에는 혹은 멀리 혹은 가까이에 실로수 없이 많은 것들이 있었다. 즉, 그곳이 바로 영들이 사는 곳이었다. 그 세계에는 강이나 언덕도 나지막한 구름도또 풀밭도 계곡도 있었다. 나무가 무성한 지역도, 산이 벌거벗어 붉은 흙이 보이는 곳도, 즉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똑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 밖에 도시의 거리처럼 보이는 곳도 또 마을처럼 보이는 곳도 있었으며 그곳에는 영들이 사는 집이 혹은 처마를 잇대어 연달아 있기도 하고 혹은 여기저기에 한지에 있기도 했다. 물론 영들의 모습도 많이 보였다. 이 영도 몸을 갖추고 있다. 수많은 영들을 보자 갑자기 나의 마음에는 그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의문을 품게 되었다. 영들이 육체를 갖추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말일까?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이 의문에 스스로 놀랬다. 이것은 생각해 볼수록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나자진이 지금은 영이 되어 있고 어제부터 줄곧 나를 인도해 온 영을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이 의문을 지금에야 느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에게 들어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묻는 것보다도 더 빨리 벌써 나의 마음속에 생각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당신의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사실들은 모두 진실이며 당신의 환상은 절대가 아니오. 우리 영들은 모두 인간과 똑같은 영체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조금 도 이상한 일이 아니오. 새로 영이 되면 대개 이러한 의문을 품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 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결과이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영은 인간과 똑같이 신체를 갖추고 있다. 다만 영계는 인간계처럼 물질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영이 갖추고 있는 인체는 인간과 같은 물질적 육체라고 하는 고륙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영이 무슨 공기라든가 에테르나 전기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린 생각인 것이다. 이것은 이미 당신도 확실히 알고 있겠지만 영에게는 인간의 육체의 기능에 해당하는 눈, 귀, 코 등의 감각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입과 혀로 말을 한다는 것도 역시 당신에게 세상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말한 후 그는 다시 말을 이어서 내가 정년기에 대해서 말했을 때한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의 학자들이나 종교 관계자들의 영에 대한 인식의 천박함을 비난했다. 그리고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지금 말한 것 외에 영에는 영적 감각 영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갖추어져 있어 이것은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오. 그러나 나는 지금 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소. 당신이 영계에 익숙해짐에 따라 스스로 알수 있게 될 테니까. 그는 이렇게 말한 후 미소를 머금으면서 이 기회에 덧붙여 둔다는 투로 아까 그가 무한이라고도 할수 있는 먼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 나를 도하게 만든 것도 영의 능력의 한 부분이며 영계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눈 아래 펼쳐지는 경관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은 마치 인간계의 도시나 촌락처럼 영들이 이곳저곳에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서 생활하고 있는 듯 하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같은 도시나 마을 안에 있는 영들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또 같은 도시나 마을의 영끼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친밀함에 비해서 도시나 마을의 경계지대에서 볼수 있는 다른 도시나 마을의 영들과의 사귐은 그다지 친밀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 하나를 들어 말하더라도 한 도시나 마을과 다른 도시나 마을의 것 사이에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었다. 3. 무사하게 많은 연계의 단체 그는 나를 대여섯 곳의 도시와 마을로 이것이 연계의 단체라는 것은 후에 알게 되었다. 안내해 주었다. 거리는 이 세상 도시의 거리와 별 차이가 없는 듯 하였으나 다만 다른 것은 하나의 도시면 도시, 촌락이면 촌락이었으며 그곳에 있는 모든 집이 석조면 석조, 또 목조면 목조, 혹은 흙집이면 흙집으로 하는 식으로 똑같은 재료로 더구나 똑같은 구조로 건축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또 같은 거리나 마을에서 보는 영의 용모라든가 성격에는 설령 얼굴 생김생김이나 외형은 다르다 하더라도 전원이 어딘가 공통되는 성질을 갖고 있으며 그 서로 닮은 점은 이 세상의 부자 사이 형제 자매 사이보다도 더하고 친밀도도 그 이상이었다는 점 그리고 또한 가지 특히 눈에 띈 것은 어느 도시나 촌락도 원형의 구조이고 그 중심에는 가장 덕망이 높고 위험이 있는 듯한 형이 살고 있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차차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조금씩 중심에 있는 영보다는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도시와 마을을 따라 다닐 때 사소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도시를 방문했을 때였다. 이때 나는 이 도시 안으로 발을 들여놓기 전부터 어쩐지 이 거리가 나의 거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거리로 들어가자 영들이 집안에서 혹은 골목에서 일제히 쏟아져 나와 우리들을 애워쌌다. 이 영들의 용모나 모습을 본 나는 정말 놀랐다. 왜냐하면 어느 얼굴을 쳐다보아도 내가 이미 몇 천년이나 전부터 알고 있는 친숙한 얼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 그들도 나를 보더니 아주 친한 사람에게 대하듯이 맞아주었다. 어느 얼굴에도 환영의 기쁨이 넘쳐있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속이 온화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태어나서 오랫동안 살았던 고향을 떠났다가 몇 만년 만에 다시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또한 가지는 어떤 다른 촌락에서의 일이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마을 안을 걷고 있었을 때 아는 사이인 영을 만났는지 그 영과 곧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그 영의 뒤쪽으로 돌아가서 그 영의 어깨 너머로 마을 안의 광경을 둘러보려고 했다. 그러자 그때 그의 시선이 번쩍 빛나면서 나를 쏘아본 것 같이 생각되었다. 다음 순간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는 사이에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졌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 영의 뒤로 돌아가는 것은 영계에서는 가장 예의에 벗어난 행위이요. 앞으로는 각별히 조심하시오. 영계의 거리와 마을을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닌 후 그는 다시 나를 아까 올라와 있던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눈 아래 펼쳐지는 도시와 마을을 가리키면서 영계의 단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그는 대충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영계에는 무수한 단체가 있고 그 단체가 하나하나의 도시나 촌락을 형성해서 함께 살고 있다. 영계의 단체의 수는 아마도 수천억,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른다. 영계에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는 것은 영이 되어 육체의 속박을 벗어난 후에는 인간이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참다운 영적 성격을 되찾은 결과이다. 이것은 영원한 삶을 보내는 영계에서의 영이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본래의 성격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이며, 본래의 성격이 서로 맞는 자들끼리만 함께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 생활하게 되므로 성격이 다양함에 따라 무수히 많은 단체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 도시, 한 마을에 있는 집의 구조가 같고 그곳의 분위기가 각각 같은 것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영의 성격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내 의문을 풀어주기라도 해야 되겠다는 듯이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원형을 형성해서 영들이 살고 있는 것은 영계의 한 가지 질서를 나타내는 표시이다. 중심에 살고 있는 영을 중심영이라고 하여 유일하게 그 단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와 권위와 힘을 갖고 있다. 또 내가 어떤 단체에서 환영을 받고 자신도 고향에 돌아간 듯한 포근을 느낀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으며 나는 그 단체에 속해야 될 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영의 등 뒤에 서는 것이 예의에 벗어난 행위라고 하는 영계의 기이한 예법에 대해서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앞에 있는 영이 영계의 태양으로부터 받는 영류의 흐름을 혼란케 하여 그 영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영류는 각 영의 얼굴로부터 흘러들어와서 뒤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영류의 이야기에서 기억났는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영계에서 알아두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소. 아까 말한 중심령의 힘, 방금 말한 영류의 이야기 등이 모든 것은 영계의 태양에 관해서 알지 못하고서는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소. 근간의 영계의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소.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그대에게 아직 보여줄 것이 있으므로 그 일을 먼저 하기로 합시다. 4. 연계에는세 가지 세계가 있다. 저쪽에 수평의 막과 같은 것이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가. 그는 먼 하늘을 가리키면서 나에게 말했다. 나는 그가 가리키는 쪽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하늘뿐이었으며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공이었다. 그대의 영적 시력이 아직 뜨지 않았군. 내가 표상으로서 그대에게 보여주리라. 그가 그렇게 말하자 그 하늘 한구석에 아주 얇은 경기의 막과 같은 것이 수평으로 떠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있는 세계와 같은 세계가 또 하나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흡사 그것은 하늘 가운데 둥떠 있는 세계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내가 놀래는 것을 모른 채 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을 이었다. 저 세계에서 그대는 이 세계와 같은 것을 볼수 있으리라. 또 수많은 영의 모습도 거리도 들도 산도 볼수 있으리라. 그 세계도 역시 영계이다. 영계에는 세계의 세계가 있으니 나는 이제부터 그것을 그대에게 가르쳐 주리라. 그의 말을 따라 그 세계는 각가지 것을 내 눈앞에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의 놀라움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가 그 세계의 위쪽을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저 세계의 공중에서도 열은 하늘의 막을 그대는 볼수 있을 것이다. 그 막의 위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라. 놀랍게도 공중세계의 더 위쪽 하늘에도 똑같은 공기의 막이 수평으로 끝없이 이어졌고 그 위에 또 다른 세계가 즉 들과 산과 바다와 도시와 촌락이 그리고 영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는 여기까지 보여주고 난후 설명하기 시작했다. 영계에는 세 개의 세계가 있다. 그것을 상중하의 삼세계라고 한다. 삼세계는 영계라는 점에서는 똑같고 성질도 비슷하지만 삼세계에 사는 영의 성질에는 주로 그 영의 인격적 높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세계에 사는 영은 영으로서 마음의 창문이 가장 활짝 열려있고 중세계는 그 다음이고 하세계는 중세계보다도 열등하다. 이 영의 성질의 차이에 따라서 삼세계의 양상에는 여러가지 점에서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자세한 것은 스스로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제일 좋다. 5. 영계 대궁전 지금 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을 나는 이 지상에 있을 때본 일이 없었다. 그곳은 그가 말하는 상세계인데 나는 지금 그를 따라 거대한 궁전과 그 궁전을 둘러싸고 있는 거리에 와 있었다. 이 궁전은 이 세상의 말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장대하고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또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훌륭한 건조물은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지붕은 금귀하로 이은 것과 같은 찬란한 빛을 바라고또 벽과 바닥은 화려한 형형색색의 보석으로 만들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공전 안에 방들과 복도 등의 장식에 이르러서는 언어로는 표현하지 못할 훌륭한 것이었다. 공전의 남쪽에는 틀림없는 낙원이라고 할수 있는 정원이 있었고 그 정원에 있는 것들도 하나에서 열까지 공전처럼 휘황하게 빛나는 것뿐이었다. 정원 안에는 은과 같은 나무에 금처럼 빛나는 열매가 맺어 있기도 했으며 꽃들의 아름답고 우아함은 소위 천국에 오른 것과도 같은 황홀한 것이었다. 공전 주위 거리에는 영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거리도 영들이 사는 집들도 공전에지지 않을 이만큼 훌륭한 것이었다. 주택에는 방이 많았고 안방, 침실 등도 따로따로 따로 있었다. 주택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정원은 꽃이 만발하였고 수목이 우거졌으며 또 논밭도 있었다. 영들의 주택은 도시의 거리처럼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길글 또한 정리가 잘 되어서 아름답게 거리를 조성해 놓은 것을 볼수 있었다. 영들이 입은 옷도 새하얀 눈처럼 희고 빛나는 것이었다. 궁전도 거리도 빛이 가득 차 밝았으며 영들의 얼굴도 행복에 겨워 빛나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높은 이성과 진리를 터득한 대오를 나타내는 빛이 깃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광경에 취해서 녹슬 잃고 있던 나에게 그는 말했다. 영계의 삼세계 중 상세계는 이와 같이 아름답고 그리고 대오와 빛에 빛나는 세계이다. 상세계의 영들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삶은 참으로 천국에 행복에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만 그들이 이 삶의 즐거움을 즐기는 방법은 지상에 있는 인간의 경우와 조금 다르다. 인간들은 이와 같은 세계에서 행복한 삶을 보내게 될 때에는 무엇보다도 그 눈을 즐겁게 한다. 그러나 그들 영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이 세계에서는 눈이 아니라 이들 아름다운 사물에 의해서 표상되는 영의 마음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를 따라다니면서 알게 된삼세계의 차이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영계 의중 하세계가 되면 궁전은 물론이며 거리도 주택도 그밖에 일체의 것이 상세계의 것들만큼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 아니었으며 또 영들이 느끼는 행복도 그에 상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내리 비치는 빛도 상세계만큼 밝지 못하다는 것 상중하, 삼세계는 공기의 막과 같은 것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서로 영들의 교류나 교통은 없고 이 점은 각각 그 사이에 교류하고 교통이 있는 같은 세계 안에 단체끼리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 등이었다. 6. 영류를 보내는 영계의 대양 나는 지금 영계의 태양에 대해서 당신에게 말하려고 한다. 태양은 우리들에게는 신과도 같은 존재이며 영계의 모든 것의 기초는 태양이다. 영계는 태양이 있으므로 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나는 이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게 말하리라. 내가 최초로 영계에 들어갔을 때 가슴 정도의 높이 에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태양을 보고 놀랐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의 원천과 이어짐으로써 비로소 생명이 있는 것이며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원천과 연결되지 못하고는 생명은 있을 수 없다. 영계의 영은 모두가 태양과 연결되어 그 영원한 삶을 향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강조하고 나서 태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영계의 대항은 그 빛이 영계를 비추어 영들에게 사물을 보게 하고 또 사물을 생각하는 이성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 열은 영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있으며 영계의 대항은 영류라고 하는 흐름도 영계 전체에 보내고 있어서 이것이 영계의 질서를 지키는 한편 영의 영적 능력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 영류의 존재야말로 영계와 자연계의 이 세상 성질을 전혀 다른 곳으로 만들고 있는 근원이다. 영류에는 두 종류가 있어서 하나는 직접 영류 또 하나는 간접 영류라고 한다. 직접 영류는 태양으로부터 각 세계 각 단체에 하나하나의 영에 주입되어 영적 능력이 기초가 되며 간접 영류는 태형으로부터 보내진 후 상세계를 거쳐서 중세계로, 중세계를 거쳐서 하세계로 흘러들어간다. 또 각세계의 영은 각세계에 흘러들어온 간접영류도 직접영류와 함께 받아들이고 있다. 간접영류는 이와 같이 영계 전체의 각세계, 각 단체와 모든 개개인의 영을 연결하여 영계 전부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있다. 또 만약 간접 영류가 없으면 영계는 산산히 분해되고 존재할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영계의 태양은 영의 생명과 영계의 질서의 기초이다. 앞에서 말한 단체의 중심 영의 힘의 기초는 이 영류이며 또 영계의 색다른 예의도 실은 이 영류의 흐름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 영의 당념의 교류 영계의 들판을 걷고 있었던 그 영은 심장 속을 무엇인가에 가볍게 두들겨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기 심장 내부에 다른 생물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그 느낌은 마치 작은 생물이 그곳에 있어서 작은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찌르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생물은 그에게 무엇인가 말을 걸고 싶어하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느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위를 둘러본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강 건너편 어디에선가 본듯하지만 너무 멀어서 확인할 수가 없는 한 사람의 영을 보았다. 나를 부르고 있는 자가 저쪽 강가에 있는 저 사람일까? 그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잠시 그대로 강 저편 강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자 잠시 후또 아까 보았던 얼굴이 나타나 이번에는 차차 뚜렷해져서 얼굴 모습도 확실히 볼수 있었다. 당신은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면서 그 얼굴에는 그리움과 놀라운 표정을 띠었다 저쪽 강가에 보인 것은 지상인간으로서 그가 죽어 영계에 들어오기 30년 전에 죽은 옛 친구의 얼굴이었던 것이다. 이들 두 영은 멀리 떨어져서 서로의 얼굴을 열심히 보고 있었다. 그러자 상호간에 상대방의 영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다. 그는 상대방의 영이 생각하고 있는 일이 그 영의 몸의 중심부로부터 조그마한 덩어리가 되어 몸 안으로 올라가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생각이란 그에 대한 물음이었다. 그는 그에게 당신은 언제 이 영계로 왔는가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는가. 또그 단체의 영적 성질은 어떠한가? 라고 물어오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자 이 대답은 똑같이 그의 얼굴에 나타나 상대방의 영에 전달된 것 같았다. 상대방의 얼굴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단체라면 나도 알고 있다. 우리 단체와 성질이 비슷하다. 그대는 연계에 얼마나 익숙해졌는가. 상대방 영의 얼굴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상대방 영의 머리 위에 공중에 그가 아직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풍경이 떠올랐다. 그 풍경은 넓은 사막과 그 안을 구불구불 흐르고 있는 강 그리고 강 상류에는 산들이 이어져 있고 강은 산 사이로 들어가 계곡이 되어 보이지 않았다. 계곡에는 영들이 몇 천명이나 모여서 살고 있었다. 상대방 영의 얼굴은 아직도 그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그대의 단체의 표상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는 되물었다. 표상? 그것이 무슨 말인가? 나는 그 뜻을 알수 없으므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다오. 대답이 돌아왔다. 그대는 내 머리 위에 보인 표상을 보지 않았는가. 표상이란 그것을 말한다. 그대의 표상이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대는 아직껏 표상을 나타내는 것을 배우지 않았는가. 이때 비로소 그는 아까 그가 상대방의 머리 위에서 본 상이 표상이었음을 알았다. 이 표상은 상대방의 영의 단체가 어떤 곳에 있는가를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었다. 두 영은 그후 잠시 상념의 교류를 계속한 후 끝냈다. 상념의 교류가 끝나자 그의 눈앞에서 상대방의 영의 얼굴은 사라지고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강과 얼마 전까지 영이 서 있었던 하늘뿐이었다. 나는 이제까지 상념의 교류라든가 표상이라든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도 하지 않고서 몇 번인가 적었다. 나는 여기에서 그것을 좀 설명해 두겠다. 연계에서의 상념의 교류는 여기에 든 예와 같이 얼굴만을 서로 바라보는 것과 말이나 글자를 쓰는 것 등이 있는데 간단한 일은 얼굴을 보는 상념의 교류만으로 대개는 상대방에게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이 영의 세계이다. 상념의 교류는 이 예에서 미루어 알수 있듯이 한 사람의 영이 이 예에서는 그의 상대방의 영 다른 영과 상념의 교류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여 그 영의 얼굴을 생각해내면 그것만으로 상대방 영의 얼굴이 눈앞에 보이게 된다. 그리고 상념의 교류를 요구받은 상대방은 그가 느낀 것과 같은 어떠한 소리를 그는 심장의 내부를 두들기는 것으로 알았다. 느끼고 교류의 요구에 응하게 된다. 그리고 상념은 상대방 영의 표정 위에 보이는 형태를 취취해 나타나게 된다. 또 상념을 교류하는 보조수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표상이다. 표상은 그것을 나타내는 영에게는 자기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 위에 훨씬 더 뚜렷한 이미지나 심벌 상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과 얼굴의 표정에 의한 상념의 전달이란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영은 서로 상대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느끼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3. 무한히 연장되는 영의 당뇨 그 영은 그때, 그때까지 자기의 시야 안에 있으면서 시야를 가리고 있었던 커다란 숲이 흔들흔들 흔들림과 동시에 마치 아지랭이와도 같이 건너편을 투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변해버린 것을 느꼈다. 그리고 지금은 공기의 막이 된 숲의 저쪽 편에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의 광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몇 천년이나 지난 고대풍의 장대한 전당과 이집트의 피라밋을 몇십 배 크게 한것 같은 건축물이 그 전당의 주위를 둘러싸듯 서 있는 광경이었다. 전당의 입구는 하늘까지 닿을 듯한 커다란 그리고 견고한 문이 꼭 닫혀 있었다. 어떻든 그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던 숲이 갑자기 투명한 공기의 막과 같은 것으로 변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 막의 존재조차도 그가 알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은 무슨 까닭일까. 사실은 그는 꽤 오래전부터 어느 영의 일이 머리에 떠올라 그 영과 상념의 교류를 하려 하고 있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 영과는 정령계에 있었던 때 이래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다. 그것은 벌써 2000년이나 지난 옛날의 일이었는데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러나 상념의 교류를 원하는 그의 희망에 반하여 그 영의 얼굴은 좀처럼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얼마 후 자기의 내적인 능력에 의해서 상념의 연장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얼마 후 그의 시야를 그때까지 가리고 있었던 숲이 아지랭이처럼 되어 앞에서 말한 광경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광경 속에서도 그가 상념의 교류를 바랐던 영의 얼굴은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내적인 영능력의강화에 심썼다. 견고하게 보였던 입구의 문이 이번에는 먼저번 숲과 같이 흔들흔들 흔들리더니 반투명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 반투명이 되었기 때문에 겹쳐서 그 친구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더니 그것이 차차 뚜렷한 것이 되어갔다. 그 친구도 그가 상념의 교류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그의 얼굴을 좀더잘 보려고 하는 얼굴 표정이 되었다. 그는 친구의 얼굴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에서 물었다. 당신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자 이 물음에 대답을 하듯이 그의 몸 안에 몇 개의 물체와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으며, 이윽고 그는 그 물체들을 몸 안에서 확실한 영상으로 볼 수가 있었다. 그 영상은 연계의 문자를 빈틈없이 써놓은 두툼한 장부와 작은 모래알이 무수히 들어 있는 한 상자였다. 그는 이 상자로부터 어째서인지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직감적으로. 어떤 일을 느꼈다. 그는 상자 속에 들어있는 모래알은 그 친구가 속해 있는 영계의 단체의 영들이며 장부는 그 단체의 호족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가 알고자 원하던 것을 알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다. 그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으로 다시 그 친구에게 물었다. 이번에는 전당 전체가 흔들흔들 흔들렸다. 그리고 전당 바깥 벽도 안에 있는 방의 벽도 모두 반투명이 되었다. 그는 전당 안에 있는 모든 방 안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친구가 거처하는 방은 특히 명확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방 안에는 그의 몸 안으로 전에 보내졌던 장부와 모래상자와 똑같은 것이 방 안에 꽉 들어차 있었으며 친구인 영 외에도 수십 명의 영들이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이 영들은 무엇인가. 그림자와도 같은 존재로 얼굴의 외형만 보일 뿐 얼굴 생김생김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수 없고 매끈한 공처럼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친구인 영의 머리 위에는 숫자와 같은 것이 춤추기도 하고 뛰어오르기도 하였다. 동시에 방 안에 쌓여있는 상자 속에 수시바의 모래가 번쩍번쩍 빛나면서 상자 밖으로 뛰어나와 친구인 영의 머리 위에서 빛나면서 뛰어오르고 있었다. 또 마치 이것과 호응하듯이 그의 몸 안으로 전부터 보내져 있었던 상자 속의 모래알 몇 알도 그의 몸 안에서 빛나는 것 같이 그에게도 알수 있었다. 다음의 모래알은 그가 인간이었을 때 알고 지냈던 사람의 얼굴이나 그가 알고 있었던 역사상의 인물의 얼굴이 되어 그를 놀라게 했다. 이 빛나는 모래알은 전부 친구인 영과 같은 단체에 속하는 영 중에서도 그와 무엇인가 관계가 있는 자들이었던 것이다. 또 계속해서 그들 두 사람은 여러 가지 통신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상념의 교류가 끝나자 전당 안의 방도 친구의 얼굴도 장부도 모래상자도 모두 사라지고 그의 시야 끝에는 또다시 최초의 그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던 숲이 나타나고 그는 맨 처음에 있었던 장소에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 인간에게는 벽 저쪽을 보거나 투시, 물건에 손을 대지 않고도 차다든가 뜨겁다든가 느끼며 귀를 사용하지 않고 소리를 듣거나 하물며 타인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영에게는 이런 일쯤은 보통으로 할수 있는 일이다. 영에게도 눈이나 이는 있으므로 직접 보던가 듣던가 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영은 내 시력이나 내 청력이라고 하는 영 특유의 능력을 사용해서 보거나 듣거나 하게 된다. 지금 든 예에서 그가 맨 처음에 상념의 교류를 이루지 못했던 것은 친구의 영이 숲 저쪽에 더구나 전당 안에 있었기 때문인데 그는 곧 이것은 깨닫고 내적 능력을 사용한 것이다. 친구로부터의 상념이 그의 몸 안으로 뛰어들어온 것은 그가 내적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연계에서는 이런 일이 그렇게 손쉽게 할수 있을까? 그것은 연계에는 영류라고 하는 인간계에는 없는 흐름이 있어서 연계의 전체를 그 속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영상은 이 영류를 타고 영계 안 어디에나 운반되어 간다. 영류는 물론 산이나 바위도 그리고 전당의 벽이나 문이라도 자유롭게 통과해 버린다. 영계에서도 거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상념의 교류를 하고 있는 당사자인 영 이외의 제삼자에게 영류를 타고 운반되는 영상이 눈에 들어오는 일이 극히 드물게 있다. 나 자신이 단한 번뿐이긴 하나 하늘을 날아가는 대산맥을 보고 기겁을 했던 일이 있다. 이것은 대산맥이 날아간 것이 아니라 영류를 타고 운반되는 영상이 제3자인 나의 눈에 보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4. 영계 생활의 여러 가지 1. 영계의 장군과 목사 이야기 그두 사람의 영은 어느 쪽이나 이 세상에 있었을 때에는 그의 이름이 나 있던 인물들이었고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던 분들이었다. 한 사람은 덕망이 높은 목사였고 또한 사람은 용감한 장군이었다. 목사는 연기에서도 이 세상에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영들에게 덕 있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다녔다. 그는 언제나 자기의 설교를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했다. 너희들 죄 많은 영들아, 내가 말하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 그는 계속해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설교를 했다. 지금 이 영계에 와 있는 영들은 원래 죄 많은 인간으로서 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또그 가르침에 따른 바른 생활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간이었을 때 그들은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금 이 연계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회개가 너무 늦다는 일은 없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심으로 지금부터라도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영계에서 설교하는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영계에서 덕 있는 생활을 하라. 그러면 너희들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나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히 신에 의해서 이 영계로 파견된 자이다. 그러나 영계에는 아깝게도 그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이것을 슬퍼하고 동시에 영들을 다음과 같이 위협하고 있었다. 너희는 내가 말하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지 못한 자들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 죄값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는 죄의 내용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머지않아 영계에도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전부 영계에서 추방하고 목숨을 빼앗으리라. 또한 특히 죄가 많은 영들은 그 홍수가 있기 전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바위 밑에 깔려서 멸망하리라는 내용이었다. 또 그는 산맥 근처에 있는 영의단체에게 설교하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따르지 않으려고 한때에는 그 산맥을 머지않아 그의 기도의 힘으로 무너지게 하여 영들에게 벌을 내린다고 영들을 위협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도 영계의 태양을 향해서 영유의 힘을 내게 내려주십소서. 산을 허물고 물을 넘치게 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영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또한 사람의 장군은 이 세상에 있었을 때에는 특히 전술에 뛰어난 전략가로서 알려진 자였다. 그는 영들과 만날 때마다 어떤 공기의 물결 같은 것을 상대방 영의 마음을 향해 쏘는 것이 버릇이었다. 이 물결과도 같은 것은 상념의 교류를 할때 영들이 사용하는 상념 전달의 수단과 같은 것이었는데 조금 다른 점이 이 물결이 일반 영들이 상념을 전달할 때의 느낌과는 어딘지 모르게 이질적인 것이 있다는 점이었다. 나도 실제로 이 장군의 영과 만나서 이야기한 일이 있었는데, 상념의 교류 역시 기묘한 비뚤어진 가도 같은 감축이 어딘가에 있는 것을 항상 느꼈다. 그들 두 영은 영계에서 다른 영들로부터 경멸을 당하고 비웃음의 대상 밖에는 되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에게 불평불만을 더욱 일으키게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두 인물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해보겠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으로 남아서 존재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 즉그 인간의 참다운 성격으로서 영적인 마음, 영적인 인격이다. 영계에 있어서는 그 때문에 영적인 영격의 높고 낮음이라든가 참다운 뜻에서의 이성의 고조라든가 하는 것 이외에는 영의 인격을 규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격 왜냐하면 영들은 그 영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영으로서의 영원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으로 있었을 때의 기억도 참다운 영적인 신부,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것밖에는 남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두 영의 경우는 좀 특이한 예라고 할수 있다. 목사의 경우는 그 외의 목사로서의 그 입장이 인간계에 있었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권위로서 통용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들었으리라. 그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기억이 영계에 들어온 후에도 남아있었다. 그것은 그가 인간계에 있었을 때 사람들로 인경받기를 좋아했고 그것이 그의 영의 깊은 곳까지 이을 정도였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영계에 들어와서도 그 기억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설교를 사람들이 듣는 것은 설교의 내용 그 자체가 고매한 것이라고 착각한 것인데 실제로는 그가 사람들의 존경받기를 지나치게 좋아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이러한 착각을 깨닫지 못하고 영계에서도 설교를 계속할 셈이었는데 영적으로 진정한 것 외에는 가치를 갖지 못하는 영계이므로 그는 일종의 괴상한 영으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었다. 장군의 경우는 오랜 세월 싸움터에서 책략을 써온 것이 역시 습관이 되어 그의 영적 기억에까지 침입돼 있었던 것이다. 그는 싸움터의 책략, 즉 적을 속이는 습성이 영계에서도 남아있었던 것인데 이건 역시 너무나도 외면적인 것이어서 영계에 있는 영들에게는 이런 것은 즉시 간파되어 그도 또한 기령으로 취급을 받았다. 정령계의 설명에서 말한 것처럼 정령에 있어서까지도 인간계에 있을 때 갖고 있었던 모습을 정령들은 차차 버리고 그 몰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하물며 영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외면적인 것이 아무런 가치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이밖에도 역사상의 저명한 인물, 그들은 세상에 있을 때에는 모두... 다 덕망이 높은 사람들이라든가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다든가 하여 높이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본래의 영으로 돌아갔을 때 영적인 지성과 이성적인 면에서 정말 하찮은 영이 되어 영계에서 경멸을 받고 있는 예를 몇 번이나 보고 또 들었다. 그들은 예외 없이 외면적인 지식 등에 사로잡혀 영적인 창을 여는 것을 거부하고 아집에 빠져있는 불행한 자들이었다. 이러한 사람들보다는 마음이 순진하고 고진 사람 편이 영계에서는 훨씬 더 크게 깨닫고 지성, 이성면에서 뛰어난 영으로서 상위의 세계로 가게 된다. 이 영계에서의 사랑 그 영은 또 같은 시내가에 와서 그곳에 펼쳐진 풍경을 열심히 보고 있었다. 그것은 전날과 꼭 같은 행동이었다. 그는 요 며칠 전부터 이 같은 일과를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 앉아서 매일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일에 특별한 뜻이 있다고는 그 자신조차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이후에 그는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더구나 그랬다. 그는 틀림없이 자기 자신조차도 여기에 매일 오는 이유를 알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깨닫고 보면 자기는 또 같은 장소에 와서 같은 풍경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그 일과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경사가 완만한 언덕이 연달아 있었고 그 언덕까지의 넓은 공간은 전면이 초원이었다. 들판에는 여기저기에 수목이 우거졌고 또 거대한 아마도 수천 년의 수령을 거쳤다고 생각되는 숲이 울창하게 무성해 있었다. 냇물은 들판 안으로 흘러내려가고 그 흘러간 끝에 그가 속해 있는 단체가 있었다. 그러나 이 풍경은 그에게는 이미 익숙해졌다기보다는 이제는 실증이 난 풍경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이곳에 오기 시작한 지다섯째가 되던 날 그때까지와는 약간 변한 일이 생겼다. 그렇다고 특별히 들추어 말할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다만 한 사람의 영이 와서 그가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것은 이 세상의 거리로 말하자면 그래도 수백 킬로미터는 떨어져 있었다. 그와 똑같은 자세로 앉았다. 그리고 그 영은 또 그와 똑같이 같은 풍경을 주시하고 있었다. 변한 것은 다만 그것뿐이었다. 다음 날도 그는 전날과 똑같이 강가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약간 놀라운 일은 전날의 영도 역시 전날과 같은 장소에 와서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며칠인가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었다. 같은 일이 되풀이 되므로 그는 그 영에게 말을 건네보고 싶었다. 그런데 그가 말을 건네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 것은 실은 또한 가지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그것은 그 영이 나타나게 되면서부터 그가 실증이 나 있는 풍경 속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이 그에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을 걸어보고 싶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그 영도 그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어졌는지 다음 순간에는 그들은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순식간에 날아와 서로 가까이에 다가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상대편 영이 있는 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또 상대편 영이 그의 곁으로 온 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가 앉아있는 곳은 그가 지금까지 앉아있었던 바로 그 자리였고 상대편 영도 여전히 전에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있어 조금도 움직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나는 요즘 며칠 동안 이상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강가에 나타나면서부터 내가 보는 풍경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을 나는 예전에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풍경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신인가요? 그가 말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가 풍경으로부터 받는 인상에는 상대편 영이 나타난 날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덕의 형태는 전보다는 둥그러졌고 나무도 숲도 지금까지의 녹색과는 달리 봄의 새싹같은 색깔과 부드러운 감촉을 더해갔고 태양빛까지도 온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상대편 영도 그에게 대답했다. 나도 이상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강가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부터 생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내 눈앞을 가리고 우 있었던 것을 떼어낸 듯한 느낌이 들더니 먼 곳에 있는 것도 명료하게 내 눈앞에 비치는 듯한 생각이 요즘 며칠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대편 영이 말하는 뜻은 즉 그를 강가에서 만난 날부터 자기의 시계가 먼 데까지 이르게 되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보다 뚜렷하게 보이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째서일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대편 영은 작은 조약돌을 집어들더니 그것을 보이면서 말했다. 나는 요즘 며칠간은 이돌 속까지도 보이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상한 일을 지금껏 나는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런 기이한 일을 생기게 한 장본인인가요? 당신이 바로 신인가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들의 몸 안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무엇인가가 어디에 선지 날아와서 뛰어들어온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눈에는 부드러운 빛을 내면서 조용히 빛나는 조그만 보석 같은 것이 그의 몸 안에서 여러 개 춤을 추듯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또 상대편 영은 태양의 작은 분신이 힘차게 몸 안에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몸 안에서 보았다. 상대편 영은 아까 주셨던 조약들을 하늘을 향해 힘껏 던졌다. 그러자 그들은 두 사람 모두 놀라서 외마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조약들은 금빛을 내는 기체와 다이아몬드 같은 빛을 내는 기체가 되어 증발하고 그 기체가 두 영의 머리 위에서 감도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것이다. 다음날 개천가에서 또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 간에 공통되는 화재로서 천년쯤 전에 역사상의 인물을 화재에 올렸다. 그는 그 인물과의 상념의 교류를 계획하고 그것을 시도하자 그 인물은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나와의 상념의 교류를 희망하는 것은 그대인가 그의 시기에 나타난 그 인물의 온건한 가운데에도 위험이 넘치는 용모는 세상에 있을 때와 별로 변한 데가 없었다 내가 상념의 교류를 희망했습니다 당신과 더불어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합시다 또내 곁에 있는 영도 나와 똑같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인물은 상대편 영의 시계에도 나타난 것을 그도 알 수가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이 역사상의 인물과 상념의 교류를 시작했다. 역사상의 인물은 두 영의 몸 안에 같은 형태의 표상을 나타내고 또그 머리 위에 똑같이 신화 중에 훌륭한 신의 조상 같은 것을 나타내게 했다. 그러자 잠시 상념의 교류를 하고 있는 사이에 두 영은 서로 간에 같은 표상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상대편 영의 몸 안에 역사상의 인물이 나타내는 형상의 많은 부분이 역사상의 인물이 직접 상대편 영의 몸 안에 보내서 넣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몸 안에 보내진 형상이 그로부터 상대방의 영에 전달된 것이었다. 그리고 반대로 그가 역사상 인물의 머리 위에서 볼수 있었던 표상의 많은 부분은 상대편 영의 눈이 본 것을 그에게 전달된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역사상의 인물로부터 꽃같은 상념과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역사상의 인물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이처럼 내 상념이 잘 전달될 수 있었던 경험은 예전에는 드문 일이었다. 당신들은 상념을 교류하는 기술이 퍽 뛰어난 사람들 같이 보이는군. 확실히 두 영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여서 그들도 이 역사상의 인물을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던 정도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이 느껴졌다. 연기에서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리라 영계의 결혼도 남녀의 영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인간의 결혼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나 그러나 퍽 많은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영계의 결혼은 영적 친근감과 친화감의 절대적인 극치에서만 이루어지며 인간이 결혼하는 경우에 흔히 볼수 있는 세속적인 생각 같은 요소는 전혀 혼입되는 일이 없다. 이것은 영이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영계의 결혼은 동일한 영계의 단체에 속하는 영 사이에서만 행해지고 다른 단체에 속해 있는 영과의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영적 지화감의 극치는 앞에서 기록한 예를 보아서도 알수 있듯이 두 남녀 영의 머리 위에 다이아몬드나 금빛을 내는 기체가 나타나는 것으로 표상된다. 이 같은 남녀의 영 사이에서는 그 영적인 마음은 완전히 하나가 된다. 영의 경우도 남성은 이성과 지성이 뛰어나고 여성의 감정이 아름다운 것은 인간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래서 영이 결혼하게 되면 남성의 영의 이성과 지성은 그대로 여성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여성령의 정은 남성의 영속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서 하나의 인격, 영격이 이루어진다. 이 영격은 남녀의 영이 별개의 것으로 있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영격이 되고, 결혼한 남녀 두 영의 행복감도, 영적인 능력도 영계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된다. 영계에서도, 남녀의 영이 결혼하게 되면 피로연을 열고 같은 단체에 속해 있는 많은 영이 모여든다. 그때 모인 영들은 피로연 석상의 상공에서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소녀의 상이 빛나면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다. 이것은 영계에 있어서의 지복을 표시하는 표상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영계의 결혼이 이 세상의 결혼과 다른 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한 남녀의 영은 영계에서는 두 사람의 영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으로 취급된다. 이것은 영적인 마음의 결합이 완벽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밖에도 영계에서는 결혼한 남녀는 서로의 영으로서의 몸이 모두 상대방의 영의 몸 안으로 들어가 완전히 일체가 되어버리는 데에도 연유한다. 또 영계의 결혼에는 남녀 영 사이에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일은 없다. 이것은 영계에서의 결혼의 목적이 두 영의 깨달음이나 행복, 이성이나 영적 능력의향상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결혼처럼 자손의 번식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 스웨덴보그에 의하면 인간계는 장래의 영계에서 살 영을 낳는 번식장이라고 한다. 3. 항상 눈앞에 있는 영계의 태양 낙타 등의 짐을 실은 대상이 동양의 사막을 길고도 길게 열을 지어 서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 넓은 사막에는 피아를 가리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대상들에게는 행기를 갈 때와 같은 목표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들의 진로를 표시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의 시간과 태양의 위치나 높이를 보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산출한 서쪽 방향이라는 것 뿐이다. 시간은 정오때쯤 태양은 마침 남쪽 하늘에서 빛나며 그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표시해 주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먼 곳에서 온 사막을 뒤흔드는 것 같은 천둥소리가 대상들의 귀에 들려왔다. 비를 기다리던 그들은 그 천둥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났을까 하고 각자 짐작되는 방향을 둘러보았다. 그들 사이에 무서운 공포와 이변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때였다. 대상들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방향을 정하고 얼굴을 그쪽으로 향했다. 그각 방향으로 돌린 얼굴 정면에 전원이 똑같이 태양의 모습을 본 것이다. 대상들은 모두 다 자기가 태양을 본 방향이 남쪽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각자 다른 방향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다. 자네 어디로 가는가 그쪽은 서쪽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 그렇게 말하는 자네야말로 틀린 방향으로 나가고 있네. 내가 가는 방향이 서쪽이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 대상의 행렬에 갑작스러운 혼란과 착각이 일어나 수습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제멋대로 지어낸 이야기라고 웃고 말 것이다 각자가 얼굴을 돌린 방향이 어느 방향이든 그 방향의 정면으로 태양이 보인다 이러한 턱없는 일은 이 세상 사람의 인간적인 경험의 범위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계는 불가사의한 일이 가득 찬 세계인데 그 불가사의한 일 중에서도 가장 불가사의한 일중의 하나가 영계의 태양이다. 영계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일소에 붙인 턱없는 일이 태양에 관한 한 가장 보통의 일이다. 그렇다 영계의 태양은 항상 영들의 얼굴을 향한 방향에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영계의 태양은 동쪽 하늘에 그것도 영들의 가슴 정도의 높이에 항시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태양이다. 이 태양은 아직 영계에 익숙지 못한 새로운 영들에게는 그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든가 가슴 높이 있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이 실로 더 없이 기분 나쁜 태양같이 보인다. 몇 천억 년에 태고가 가슴 앞에 있으면서 노려보고 있다. 그러나 이 태양은 참으로 걸김없이 영들이 얼굴을 돌린 방향으로 움직인다. 영들은 그 얼굴에 의해서 빛이나 열 그리고 영류를 받아들여서 살고 있는 것이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 당연하지만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 세상의 감각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태양임에는 틀림없다. 그 위에 태양이 있는 방향이 영계에서는 항상 동쪽이라고 정해져 있으며 이것이 영계의 방위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동쪽도 항상 움직이고 더구나 각자 영에 따라서 동쪽은 달라진다. 이 태양의 불가사의만은 영계의 현재라고 하는 영들도 풀수 없는 불가사이며 지금까지 이 불가사이를 푼 자는 영계에서는 없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영들은 태양이 움직이든 북쪽이 움직이든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살고 있다. 이것은 영들이 자기 얼굴 정면뿐만 아니라 주위의 어느 방향도 분간할 수 있는 머리와 눈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데 기인한다. 그들은 주위의 모든 방향을 볼수 있는 마음의 눈에 의해서 방위 감각을 틀리지 않고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4. 하늘나라 사람의 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영계 의 광장에 모여 있는 수많은 영들은 놀라 일제히 이렇게 외치면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무언가 이변의 징조가 아닐까 영들은 누구나 다 동쪽 하늘에 그들이 본 이변의 눈길을 못 박은 채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놀라움과 불안 그리고 또 무슨 일인지는 모르되 이제부터 일어날이라고 짐작되는 이변의 징조에 대한 두려움의 표정이 그들 전부의 얼굴에 떠올라 있었다. 그것은 늘 그들의 가슴에 높이에 있어야 될 태양이 이때에는 조금 높은 하늘 가운데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용들이 불안과 공포에 가득찬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을 때 다음 순간 태양 둘레에는 이때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조각구름 비슷한 것이 몇 가닥 나타나 그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조금씩 구름은 태양 둘레를 천천히 원을 이루며 돌기 시작했다. 그 구름 중에는 태양 표면을 띄는 것도 있어서 그 때문에 태양의 빛은 가리우고 영계의 지면에는 몇 줄기나 되는 검은 그림자가 비쳤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다. 영들의 불안은 더해갔다. 구름이 태양의 둘레를 돌기 시작함과 동시에 태양은 그때까지보다도 더욱 빛나고 강렬한 빛을 내기 시작한 것 같이 영들에게는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태양이 구름과 싸우는 것 같이 보여 그들의 공포는 가일층 더할 뿐이었다. 이때 한 영이 무엇인가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영들 앞에 나섰다. 그는 천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일을 기억해낸 것이다. 그는 영들 전부에게 큰 소리로 알렸다. 나는 이제야 생각났다. 이것은 하늘나라 사람의 춤이며 두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 사이다. 나는 천년 전쯤에 이와 똑같은 일을 본 일이 있다. 그 이에 이와 같은 말이 끝날까 말까 했을 때 조각구름은 수십 명이나 되는 영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양의 주위를 질서정연하게 원을 이루면서 돌기 시작했다. 태양은 더 한층 광채를 더해갔다. 태양 둘레를 돌고 있는 영들의 모습이나 형태도 그리고 얼굴 생김생김도 차차 뚜렷해져 갔다. 태양은 평소에 태양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나 밝게 빛나고 또빛 속에는 황금과 은빛 줄기가 섞여 이것이 반짝반짝 아름다운 빛을 연계의 전체 위에 뿌렸다. 태양 둘레를 돌고 있는 영들의 이 복은 새하얀 눈처럼 빛나고 그들의 표정은 이 세상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지복의 상태로 빛나고 있는 것이 보고 있는 영들에게도 확실히 알수 있었다. 그것은 참으로 하늘나라 사람들의 춤 다웠다. 영계 전체가 평소의 수십 배 수백 배의 밝은 빛과 황금과 흰 눈빛의 광채 속에 있었으며 영계 안에 있는 모든 영들에게는 태양 둘레에서 지복의 춤을 계속 추고 있는 하늘나라 사람들의 행복감이 그대로 전달되어 갔다. 이때의 영계는 상세계도 중세계도 하세계도 모든 세계가 빠짐없이 행복의 빛 속에 젖어 있었다. 영계에서 첫째가는 행복한 사건이 하늘나라 사람의 춤인 것이다. 하늘나라 사람의 춤이라고는 하지만 이 하늘나라 사람들은 실은 상계의 영들이다. 상세계의 영들 중에서도 특히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 새로 하늘나라 사람이 되었다고 할수 있는 경지에 이른 영에게 그 사실을 축하하는 뜻에서 하늘나라 사람의 춤이 허락되는 것이다. 즉전 영계가 새로운 하늘나라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는 셈인데 이것은 대체로 천 년에 한 번쯤 있는 연기에서도 극히 드문 행사이며 그때 하늘나라 사람이 춤을 추는 것을 허락받는 새로운 하늘나라 사람은 기껏해야 수십 명 정도밖에 는 되지 않는다. 하늘나라 사람의 춤은 지금 여기에 기술한 대로 행해지는데 그들의 지복을 축하함과 동시에 전 연기의 영도 잠시 같은 행복을 나누어 갖게 되는 셈이다. 영계의 하늘나라 사람의 춤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다는 것은 영들의 영계에 있어서의 생활 목적이 아무리 완만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적 진보를 지향하고 있다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 오 변화. 영이란 공기라든가 전기와 같은 것이거나 혹은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 내태류와 같은 것이다. 영에 대한 인식은 영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로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 영은 인간처럼 육체라고 하는 형태는 갖고 있지 않지만 일종의 영체를 갖고 있다. 그리고 지성과 이성이라든가 감각 면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전부 갖고 있으며 인간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내가 이제 기술하려고 하는 이항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납득시키고 확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 나는 어떤 영이 나에게 이야기해 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그는 한 사람의 영과 영계 끝에 있다고 알려진 장엄한 숲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말하는 이 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대로 눈길을 던졌다. 그날에 그는 퍽 기분이 상쾌하고 마음도 들떠 있었기 때문인지 그에게는 흔히 보아왔던 풍경이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싱싱하게 생각되었고 또 그의 눈에 비치는 태양도 평소보다 더 밝고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눈길을 주고 있는 저편에는 그것은 아마 이 세상의 거리로 말하자면 수천억 킬로미터 저편에 있었으리라. 길고 긴 성벽과 같은 것이 이어져 있고 그것이 그의 시계의 끝이 되어 있었다. 그 성벽은 그의 말대로 하자면 시야의 끝에서 끝까지 모두 가로막고 이 세상에 있었을 때 들은 바 있는 동양의 만리장성에 수천배의 길이었다. 그의 상쾌한 기분은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되었고 그에게는 또한 사람의 영이 말하는 장엄한 숲의 모양이 한마디나 두마디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눈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그 사이 그는 태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평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던 태양이 차차 더욱 밝은 빛을 더해가고 넓은 붉은색으로 보였던 태양은 조금씩 더욱 밝은 흰색으로 변해서 이윽고 아름다운 은빛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은빛 속에 황금빛 줄기가 섞여 그의 시야 전체를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 광경으로 비추어주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더욱 행복감에 가득 차고 또한 지복의 절정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 자신도 알수 없었다. 그는 사물에 대한 이해력도 매우 밝아졌다. 그에게는 이제야말로 상대편 영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장엄한 숲의 이야기는 상대편 입에서 말도 나오기 전에 벌써 눈에 비치게 되고 그 모습은 상대편 영을 놀라게 할 정도였다. 먼 곳에 눈길을 돌린 그는 놀라움에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확실히 그먼 저편에는 높고 길게 이어져 있는 성벽 같은 것이 그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로막고 있었다. 지금도 성벽은 틀림없이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에게는 그 두터운 벽이 마치 엷은 공기의 막처럼 투시되었던 것이다. 성벽 너머에 있는 세계의 각가지 모습이 그의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보였다. 그때 그에게는 영계 전체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전영계 성벽도 성벽 너머의 저편세계도 영들에게까지도 전설적인 존재인 장엄한 세계조차도 통털어 혼연일체가 되어 하모니를 이룬 음악으로서 연계의 허공에 그 아름답고 생명이 가득 찬 음악의 전당으로서 울려 퍼지고 있는 듯 했다. 그는 이때 갑자기 다음과 같은 생각이 머리에 퍼뜩 떠올랐다. 나에게는 연계의 모든 것이 손안에 진듯 확실히 알수 있구나. 연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세계, 그리고 그곳에 사는 모든 영들의 생각이나 감정, 이 모든 것이 생명에 가득 차고, 무한한 색채를 지닌 작은 소리의 조각이 되어, 은과 황금빛에 넘친 영계의 하늘에 하나의 음악이 되어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는 이들 아름다운 음악의 조각의 뜻을 해독하게 됨으로써, 영계와 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전부가 손에 쥔듯알수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는 자기가 이 연계에서 지복의 절정에 얼마 동안이나 있었는지 그 시간을 짐작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제정신이 들어 깨어나 보니 태양은 이미 조금 전까지와 같이 빛나지 않고 보통 보던 때의 엷은 홍색의 태양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또 그의 시야도 저편 벽에 가로막혀 이제는 벽 너머의 광경을 볼수 없었다. 연계는 평범한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이라면 사람들은 그가 꿈이라도 꾼 것이겠지 하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도 행복의 겨운 세계에서 지극히 평범한 세계로 되돌아가 버렸으므로 환멸을 느끼고 심신이 피로해졌다. 곁에 있던 영은 또 장엄한 숲에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그는 열심히 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그를 또다시 놀라게 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 바로 뒤였다. 그는 한순간 현기증과 같은 것이 일어나고 동시에 몸 안에 자기 것이 아닌 무언가가 갑자기 침입해온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자 이와 때를 거의 같이하여 그들 두 사람의 영이 서있던 발 아래 지면이 무서운 굉음을 내면서 두 개로 갈라졌다. 그리고 그 갈라진 틈은 순식간에 넓어져 커다란 암흑의 구덩이가 보이더니 그는 구원을 청할 틈도 없이 그 안에 빠져들어가고 말았다. 그런데 사실을 말하자면 그는 실제로 암흑의 구멍 속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그 자신의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인데 이것은 그의 마음이 하강 상태를 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상이었다. 이것을 고비로 그의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어두컴컴해지고 또 시야도 좁아져서 조금 전까지 보였던 높고 긴 벽은 이미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란 겨우 수백 킬로미터 정도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버렸다. 빛났던 태양도 조금씩 빛을 잃고 차차 검붉은 색에서 보라색을 띠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마침내는 저녁의 어둠이 깔린 하늘에 둔탁한 빛을 내는 달이 되어버렸다. 그의 행복도 이제는 무참하게 시들어버리고 그의 마음에는 비에만이 남게 되었다. 그에게 말을 거는 상대편 영의 장엄한 숲의 이야기도 그에게는 조금도 장엄하게 느껴지지 않는 심심풀이의 것으로밖에 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는 저녁의 어둠 속에 영계의 다른 어느 곳인가에 있을 이 세상에 있었을 때의 친구의 얼굴을 생각해내고 열심히 상념의 교류를 구했다. 그러나 친구의 얼굴은 전혀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고 또 그는 몸을 원래 있던 곳으로부터 이동시켜서 친구의 영 앞에 갈수 있는 능력을 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한층 더 비참한 생각에 빠졌을 뿐이었다. 그에게는 벌써 아주 평범한 영에게 허락된 행복도 허용되지 않았고 또한 그의 영적인 능력은 인간으로 말하자면 마치 폐인, 폐령이 되어 버린 것으로밖에 는 생각되지 않았다. 영의 세계에서는 이 이야기와 비슷한 영의 심적 상태의 변화라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의 변화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 상태의 변화라고 하는 사태가 영계에서 뜻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영원한 삶을 보내는 영들에게 있어서는 상태의 변화만이 그들이 살고 있다는 표적이 되며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시키는 근거가 되어 있다. 이것이 없으면 그들은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이다. 영에 있어서 상태의 변화라는 것이 보통은 이 이야기만큼 극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성질은 역시 같은 것이며 행복감이나 이성이나 영적 능력이 상한에서 하한까지의 포관에서 변화가 되풀이되고 있다. 영의 능력에는 지금 기록한 이야기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그 시력을 하나로 예로 들어보아도 영의 눈으로 보는 외적 시력과 영이 그 마음의 눈으로 보는 영적 내시력과 같은 두 측면의 능력이 있다. 영의 마음의 상태가 상한에 가까울 때에는 내적인 영의 특유한 능력도 뛰어나게 되고, 내시력도 위력을 발휘하여 아주 먼 데에 있는 병 너머에 있는 세계까지도 극히 간단히 투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영의 마음에 감흥하는 영적 감흥력 사물을 표상으로 나타내는 표상력 다른 영과의 상념의 교류능력 등 일체의 영의 능력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다 영의 상태 변화는 그 영이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영류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예에서도 알수 있듯이 영의 상태 변화에 따라 태양의 빛남도 증감되고 그 최저의 상태에서는 태양이 달이 되어버린다는 현상까지도 일어나는 일이며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이한 생각을 안겨줄 것이다. 6. 방의 장난 그영은 주위의 모양이 평소에 늘 보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영계의 모든 집이나 거리의 모습 또 여기저기에 보이는 영들의 모습이나 형태도 외형은 어느 것이나 눈에 익었던 것과 발음이 없어 어디라고 꼬집어 말할 수 있는 변화는 없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거리도 영들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전체가 언제나 보아온 것보다도 밝게 빛나 보였으며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엷고 투명한 한 장의 막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어딘가 모르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느낌이 들어 가벼운 불안과 의심을 품게 했다. 그는 변두리에 당연히 있을 원시림의 갈작정으로 그숲 쪽으로 눈을 돌렸을 때 깜짝 놀란 표정이 되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숲이 없다. 그는 방향감각에 이상이 생겼는가 생각하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숲은 없었다. 그의 불안과 의심스러움은 이때가 되어 확실히 진짜가 되어 그의 가슴이 설레이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래서 그는 거리를 지나가는 다른 영을 불러 세워물었다. 원시림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길을 잃은 것 같은데 나에게 원시림이 있는 방향을 가르쳐달라. 그런데 그의 물음을 들은 그 영도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되물었다. 원시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을 도대체 들어본 일이 없소. 그의 물음을 받은 영의 표정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당하는 빛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묻는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영인데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 그에게도 확실히 알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거리에 있었던 많은 영들이 그들 주위에 모여들었다. 자네들 원시림이 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는가. 그와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영은 모여든 영의 무리를 향해 물었다. 그들은 한순간 술렁거렸다. 그리고 나서 군중들은 소리도 내지는 않았지만 모든 영들이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이상하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그는 영의 감으로 곧알수 있었다. 그의 불안은 더욱더 증대했다. 그는 불안의 밑바탕에서 생각했다. 원시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니, 이 군중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자들도 나와 같은 영일까? 아니, 영이 아닐 것이다. 영이라면 원시림을 모를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이 자들은 어디를 보아도 명으로밖에는 생각되지 않고 그 증거로 말도 이렇게 틀림없이 통하고 있지 않은가. 그는 점점 더 의심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 아, 내가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런데 이때 이렇게 고통 속에 빠진 그에게 또그 이상의 고통이 찾아왔다. 그는 너무나도 눈이 부시어 그에게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느끼는 한편 마음속에서 절규했다. 가슴이 죄어온다 숨이 끊어진다. 이러한 고통 속에 빠진 그의 눈은 주위에 있는 거리나 영의 군중들의 모습이 두개 혹은 세 개로 찢기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대군중이 하나의 영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았다. 또 거리도 군중도 전부가 엉망진창이 되어 그의 눈 속에서 맹렬한 속도로 빙빙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고통은 그만의 고통이 아니었다. 똑같은 고통이 우선 그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영 안에 일어났다. 그리고 차례차례로 군중 전체에 파급되어 간 것이다. 이때의 상황을 멀리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어느 영은 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었다. 한 사람의 영이 발을 동동거리고 손을 뒤틀더니 괴로움을 참지 못해 땅바닥에 뒹굴고 또 일어나서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그러자 그와 함께 있었던 영의 군중이 그와 꼭 마찬가지로 머리를 땅에 박고 발을 공중으로 올리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두 발을 땅에 딛고 서 있을 때에는 그와 똑같이 뒤섞여서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뜻도 모를 외마디 소리를 지르곤 했다. 이 광경은 영계에서 수천년의 생애를 보낸 나에게도 몹시 무서운 광경으로 보였는데 그 원인은 전혀 알수 없었다. 그러나 잠시 후이 기괴한 소동은 끝났다. 그리고 이 소동이 진정된 후에는 영의 군중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해져서 언제나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때 자세히 보니 군중과는 다른 한 사람의 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무한히 먼저 편에 한 장의 투명한 막이 하늘에 드리워지고 그 막에는 구멍 하나가 뚫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이 소동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막에 뚫린 구멍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지금도 나에게는 알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기이한 광경은 그 이후 몇만 년이 지났어도 두번 다시 보지 못했으며 또 보고 싶지도 않다. 정말 기분 나쁜 일이었다. 질서가 완전히 확립되어 있는 영계에서는 이 영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방금 기술한 것과 같은 사건은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영계에서도 몇십만 년, 몇백만 년 사이에 한두 번쯤은 이런 돌발사고가 일어나는 일도 있는 것 같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영이 자기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어떤 우연에서인지는 알수 없으나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여기서 말한 한 사람의 영이란 중세계에 사는 영인데 그는 무슨 까닭인지는 알수 없으나 상세계로 들어가 버리게 된 것이다. 천공에들리워진 막에 구멍이 뚫린 것은 이 때문이었다. 상중하의 삼세계 안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에 의해서 상상할 수 있겠지만 영류 중에 간접영류에는 각 세계별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하나의 영이 간접영류로부터 받는 영향에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간접영류는 상세계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하세계에 차례로 적어진다. 그리고 상중하 삼세계의 영은 모두다. 자기들이 속하는 세계의 간접영류를 받아들이는데 적합한 정도로 밖에는 영의 마음의 장이 열려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이 예와 같이 중세계의 영이 삼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의 간접영류는 그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된다. 그가 받는 고통의 원인의 하나는 이것이며 또 그에게 상세계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눈부신 세계로 비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리고 다른 세계로 영이 섞여 들어가게 되면 상중하의 삼세계에서는 방이 방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영 자신에게도 또그 영과 상념을 교환한 영안에서도 방위의 창란이라고 하는 혼란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영에게도 참으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줄 정도로 심한 것이며 그들은 물체를 보는 시력이나 시계, 사물을 판단하는 시성도 혼란과 창란 속으로 말려들고 만다. 영이 다른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방위감각에 창란이 일어나 자기는 물론 다른 영들에게도 그런 고통을 주게 되는 이유는 영계의 태양이 갖는 아주 이상한 성질 때문이다. 즉, 영계의 태양은 상세계에서는 항상 태양으로서 상세계의 영들 눈에 비치고 있는데 하세계에서는 항상 빛이 약한 달이 되어 하세계의 영들의 눈에 비친다. 그리고 태양은 상세계의 영의 오른쪽 눈에 보이고 다른 하세계의 영의 왼쪽 눈에 보이는데 그 사이에는 30도 각도의 간격차가 있기 때문에 두 세계에는 방위 기준의 차이가 생긴다. 또한 중세계의 영에게는 태양은 영의 영적 상태 여하에 따라서 태양으로서 오른쪽 눈에 보이기도 하고 달이 되어 왼쪽 눈에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변화의 바다라는 항에서 기술한 대로이다.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상중하 3세계 사이에는 교통과 교류가 허락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다른 세계와의 교통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같은 세계의 다른 단체와의 사이에서는 교통, 교류가 자유롭게 행해지고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영들은 다른 단체를 방문한다거나 다른 단체의 영과 교류할 때에는 자기 단체의 영과 교류할 때와는 달리 잘 맞지 않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정도는 각각 그 단체의 성격의 차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성격이 아주 심한 격차가 있는 단체에 다른 단체에 속해 있는 영이 섞여 들어갔을 때에는 그 양편에게 심한 고통과 고민의 원인이 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런 때에는 그 영의 단체는 영 전체가 마치 하나의 영처럼 뭉쳐서 다른 단체의 영을 배척하고 쫓아내버린다 그때에는 그 단체의 영 전원이 중심 영의 지휘 아래 단한 사람의 영의 몸처럼 집결된다. 그래서 그한 사람의 영은 하늘을 뒤덮는 거대한 영의 봉우리 같은 거인의 모습이 되고 그발 아래에는 배척당한 영이 얼굴이 시꺼멓게 질려서 숨이 넘어가듯 몸을 뒤틀어 뒹굴면서 교류를 받는 광경이 보인다. 그리고 난후 그는 자기가 본래 속해 있는 단체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7. 영의 놀라운 힘 수백, 수천의 오래가 한꺼번에 떨어졌는가 싶은 소리가 전 연계를 공포의 도관으로 몰아 넣었다. 연계의 지면에는 땅 울림이 울려 퍼지고 연계 안에 공기라는 공기는 모조리 울려 퍼져 진동을 일으켰다. 연계의 지평선을 가르고 있는 산맥은 꼭대기로부터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 길게 뻗어나간 산맥은 그 한편의 끝에서부터 진동을 시작하여 차차 다른 쪽에 끝까지 파급되어 나간다. 산 허리에 있는 거대한 바위도 산 아래로 굴러떨어져 산기슭에 있는 못이나 평지로 던져졌다. 괴음과 진동, 땅 울림은 또다시 그 힘을 증가해 갔다. 영계라고 하는 세계가 단번에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뒤에 더욱 기분 나쁘고 무서운 사태가 계속되었다. 붕괴를 계속하고 있는 산맥의 여기저기 산허리에서 굴러떨어진 거대한 바위 근처에서는 몇십만 몇백만의 영들이그 목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이 아닌가 생각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또 하늘을 향해 욕을 퍼부으면서 발을 하늘을 향해 벌린 채 머리는 땅을 향해 거꾸로 곤두박질하고 있었다. 거꾸로 떨어진 그들은 땅속에 처박히고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고 말았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의 크기는 산들이 허물어져 가는 소리에 지지 않을 정도로 무섭게 요란했고 그 기분 나쁜 무서움은 산사태의 굉음 이상의 것이었다. 이 무서운 산사태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산들이 무너져 나간 뒤그 근처에서는 한 사람의 영이 천천히 사라져갔다. 그는 이 사태의 진행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태는 전부 그가 혼자서 일으킨 것이었다. 그의 이 무서운 힘을 눈앞에 보았다고 한다면 영을 단순한 전기라든가에테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천박한 생각은 틀림없이 단번에 날아가버리고 말리라. 영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정도의 무서운 힘을 과시하는 일 같은 것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작은 개미 한 마리를 잡아죽이듯이 쉽게 해치운다. 영계의 그늘진 부분인 산이라든가 동굴이라든가 거대한 바위 밑이라든가 하는 곳에는 자주 흉령이라고 불리는 영이 무리를 지어 정착하는 일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부근에 있는 영의 단체는 이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산사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큰 바위들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가루로 만들어서 악령들을 쫓아버린다. 지금의 무서운 사태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태도 영은 오직 한 사람의 단체의 중심령으로만 해치운 것이다. 더구나 그 방법은 그가 두 눈에 기운을 집중시켜서 한들이나 거대한 바위를 누려보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이 기운과 한번 노려보는 것만으로 산들이 붕괴하고 진동하며 거대한 바위는 산허리를 굴러 떨어지고 가루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연계의 서쪽 지평선 위에 한 사람의 거인이 모습을 나타내는 일이 있다. 그는 꼭 동쪽 하늘의 태양과 대응하는 위치에 그 커다란 얼굴만을 나타낸다. 그러면 연계 안에 있는 모든 영은 숨을 죽이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태를 지켜보려고 그를 응시한다.거인은 이윽고 커다란 발을 영계 전체에 걸쳐서 휘두르고 또 이마에서 강렬한 빛 같은 것은 전 영계를 향해 방사한다.이때 영계는 앞서마한 산사태에 수천 배나 더 크게 뒤 흔들리고 이곳저곳에 산들은 무너지고 강이나 못도 매몰되며 거목도 넘어지고 강풍이 천지를 뒤덮는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사태와 마찬가지로 그 수천배나 되는 수의 흉령들은 무서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땅속으로 떨어져간다. 이것은 연기안을 가장 놀라게 하는 사건이라고 해도 좋다. 선령이 사는 연기에 대해서 흉령들은 항상 힘을 합해서 그 세계를 침식하고 잘되면 붕괴시키려고 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기술한 것과 같은 두 가지 수단으로 영들은 이에 대항하고 있다. 그런데 영들이 이 대항 수단의 근원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영계의 태양의 영류인 것이다. 영계의 단체의 중심령이 그두 눈으로 노려보는 것만으로 산맥을 정말 간단하게 무너뜨리고 많은 것도 그가 영류를두 눈에 집중시켜 그것을 산맥을 향해 방사시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의 힘이라고 하기보다는 영류로부터 빌린 힘인 것이다. 그증거로 그가 이 힘을 그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든가 하면 그는 그것으로 힘을 완전히 잃고 수백만의 흉령에도 대항할 수 있었던 그의 힘은 단 하나의 흉령에도 대항하지 못하게 되어버린다. 뒤에 말한 예 거인도 실은 영계 안에 중심령이 모여 한 사람의 거인을 형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거인은 머리와 그것은 이마에서 영류를 방사하기 위한 것. 두 팔밖에 없으나 머리도 두 팔도 각 단체의 하나하나의 중심령이 긴밀하게 자기들의 몸을 이어맞추어서 형성한 것이다. 이것을 서로 이어맞추는 것도 또두 팔을 휘두르는 것도 전부 영류의 작용이 그 근원이 되어 있다.